t h a n you. 아, 근데 거기가 먼저 지 아, 거기가 먼저 지일라일날에응일날일날에 아, 그게 너무 약게 나라에서 먹는데 진짜 애들이 안 그리고 공익들 일번 찍고 중단했어? 그거 나중에그면1이 것도 쉽지 않을 거 m o k t e Korean dried fish <laughs> Thank uh you. -huh. 제가 얼마 전에 비엔마켓 가서 산 틀로 마들렌 구워가지고 주말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선물 주려고요 재료 준비 먼저 해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얼그레이 가루인데 이번에 처음 써봐요 근데 이거 향이 되게 진해서 조금만 넣어서 풀어줄게요 얘는 전자레인지에 녹여가지고 올게요. 원래 중탕하는 게 맞는데 귀찮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타지만 않게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녹아가지고 왔어요. 뭔가 얼그레이는 약간 쓴맛이 있으니까 초코칩이 좋을 것 같아서 초코칩 좀만 넣어줄게요 이단 이거는 랩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한 3시간 정도 휴지 시켜줄 거예요 지금 다 됐는데, 안에가 잘 익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식힌 다음에 빼주도록 할게요. Thank yes. you. 다어뭐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너 너무 너무 저도 있도지만 세상에서 사는 그 조개 틀 아니야? 너, 너 마들렌 틀과 구분했어 아니, 뭔가... 고마워. 진짜. 아, 깜짝 놀랐네. 어... 스트레스 스위치하고 핸드폰하고... 거의...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 그런 거... 나는 테이블을 달라고는 했는데... <목소리> 근데 안색로보 I told you. I'm b r o i b r o o r 이제 밑에 내려가알바도 잘할 거 <무컬리> 응.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만만. 원...